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치다. 공치다의 뜻좀 알려주세요. 우리 거사님은 공치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을 치다는 거, 뭐, 공을 쳐던가 골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공치다라는 말이 예. 불교 용어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요즘 얘기 들으면 공치다 하면 골프를 개나 소나 다 치잖아 그러니까 공치다 하면 공 골프 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예전에는 공치다 하면 노세요 쉬세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뜻으로 예.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 예. 예. 근데 사실은 공치다의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그걸 오늘은 얘기해 보겠어요. 예. 공치다 하면은 2조시대때 있잖아요. 예. 천민이 골프치는 얘기예요 <웃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공치다는 그. 문맥상의 그 행간이 있죠. 이걸 앞뒤를 잘 봐야 돼. 알아줄 수가 있고, 한문으로 써놔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글로만 쓰면 공치다 하면은 그냥 골 붙이는 거예요. 요즘 언제 골프 배웠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치다는 불교에서는 공, 공부를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런데 종교가 정치와 가까지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그렇죠? 오해와 진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고정화되어 버리면 말이에요. 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와 야파를 합해버리면 은 돈벌이 그 다음에 명예, 출세욕 있죠? 이런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또믿게 보이면은 회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불교 문화재 같은 거 있죠? 네. 다 박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려를 천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 한국 불교가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죠? 네. 고려 때까지. 예. 그래서 그 국사와 왕사가 전부 누구였어요? 스님이었단 말이야. 그쵸? 예. 그리고 바른 정치를 기반으로 많이 쌓아놨단 말이야. 이게 스님들이 대단히 훌륭한 지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조 시대 때 와가지고, 북교가 뭘로 돼요? 유교. 유교로 되죠? 예. 유교로 되면서, 양반과 쌍민과 천민, 중인, 이렇게 계급 사이로 더욱 심화되버리는 거야. 그쵸? 예. 그리고, 개국공시인인 정도전이 있죠? 예, 정도전. 이분이 불시 잡변을 통해서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아. 불교가 이래 이래 나쁘다는 것만 다 써놔버린 거야. 응? 그 이제 시대 때 시조인 이성계 있죠? 예. 이성계가 불교를 믿었거든 원래. 아 태조 이성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무학스님이 친구였단 말이야. 아. 그래가지고 사대 문안 이걸 잘 잡잖아요. 그 예. 개경에서. 예. 근데 그래도 이 종교가 바뀌어버리니까 불교는 험난한 바퀴를 받는 거야 그 친구라도 해더라도 그래서 승려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천민으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사람 죽여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뭐냐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저 스님한테 세금 받을 수있어못받잖아그 다음에 피지배층과도 연관이 있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 스님들을 갖다가 천민으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조시대 때팔대 천민이 있습니다. 팔대 천민 아세요? 잘모르지첫 네, 네, 네. 번째 노비 있죠. 노비. 노비. 양반집 머슴이야. 네. 여자나 남자나 우리 대부분 무슨 뭐 양반으로 있다가도 잘못되면 은 전부 천민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려 있죠 출가자 중 스님을 갖다가 천민으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 광대 있죠 딴따라라고 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운동선수나 음악 한다면 어떻게 했어 집에서. 못하겠죠. 진짜, 그 60대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죠. 네. 절대 말렸어요. 근데 지금 운동선수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잘 나가죠.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 판소리, 소리꾼이 있죠. 악기 다루는 사람, 줄 타는 사람이 있죠. 제주 부리는 사람을 다 딴따라로 봤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당이 있죠. 우리 고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것도 천민 로만그 다음에 상역군이 있죠 장래 문화를 주관하는 사람들 이것도 천민 로만그 다음에 기생이 있죠 기생 고급술집에서 노래 가무 이게 시 쓰고 그런 사람들 이 있어요 그 지금의 기생이 아니라 옛날 기생은 엄청나게 지식인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 있죠 생산직 뭐 만드는 거 농민을 빼고서나 뭐 만드는 사람을 갖다 전부 천민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백정 있죠 짐승 잡고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천민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대 천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바뀐 유교시대의 조선시대에서는 사대부가요 유생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은 불교가 전부 다 명당토에 있었잖아요. 그걸 다 때려 부시고 자기 집을 짓거나 자기 부모들 상소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절터가 명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문화재를 엄청나게 파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종로 2가에 탁골공원 있어 없어요. 지금 있죠. 그게 원각사터예요. 아. 종로 그 2가 일대 있죠. 3가 5가 터가 예. 거운다 원각사터입니다. 그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 사람은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야. 그래서 너 물어보는 거야. 너울 안에서 사냐? 울 밖에서 사냐? 울 안에 사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고 울 밖에 사는 사람이 다. 촌놈이라고 아,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가 전철이나 버스가 2월 50전 때야. 스님도 서울 살았어요? 아니 그럼 내가 서울 안에서 살았잖아. 아, 그래셨구나. 서울 바깥에서도 살았지만 서울 안에서 많이 살았죠. 응? 예. 그 그렇게 옛 얘기가 됐단 말이야. 응? 예. 흔히 공치다 하면 어떻게 생각되냐고. 자 요즘 잘못되면 진짜 공치다 하면 골프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니면 쉬다 놀다 로 생각되는데 헛되다 이런 뜻으로 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와전되어서 쓰고 있단 말이야 왜 성종 때죽문은 천민으로 만들었어요 사대문 안을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천면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천면인데왜사대문 안으로 들어왔냐면 은울 안에 있죠 울안 예. 성벽을 쌓단 말이에요. 그때 예. 경복궁 창덕궁 창정궁이 있죠 예. 이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스님들을 엄청나게 투입을 시켜야죠. 물력을 시켰어요. 물력은 일을 하는 걸물력이라고 그래요. 그절에서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덕산일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자비스러운 왕을 만나가지고 비 오는 날눈 오는 날을 쉬게 했어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때 선물께서는 그 쉬는 날을 공치는 날로 한 거야 아... 공이 빌공자 하공자잖아 예, 예. 치가 다스릴 치야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공을 다스린다는 뜻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로 하니까 공치다 하면 그렇게 잘못되는 거야 이공 다스리는 법공 공부가 공치는 걸로 됐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공치다는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 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왕이 어떤 대왕이냐는 말이에요. 어느 때 스님이 울력을 쉬게 됐냐면은 공 치다가 공부, 공 공부를 하게 됐냐면은 영조대왕 알죠? 예, 영조대왕 알죠.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대왕이야 ,잉? 예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왕이야 예. 그리고 나쁘게 하면은 군이 들어가는 거야 예. 대원군 뭐 이렇게 예. 예. 통치를 잘못하면 예. 낭파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낭파스님이 예. 예. 머리를 기르고 물지개를 지고 물을 보시하면서 도성을 출입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포교하려고 예. 그때 많은 스님들이 동원돼서 성을 샀으니까 예. 그 쉴틈 없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영조대왕이 도성출발하는데 어떤 거지가 말이에요 물찌기를 쥐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꼬락선니가 이상하니까 그대는 누구인가 물어봤단 말이야 예 저는 승려올시다 이랬어 아예 그러니까 승려가 그꼬락성이가 뭐냐 그랬어요 예. 승려가 깨끗하게 있잖아요 그래도 응? 예 도성출립이 금지되어 부처님 법을 전달하지 못하게 돼서 민간 옷으로 입고 물을 길로물보시를 해가지고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한번 법을 전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인과법을 전했단 말이야 백성이 있어야 임금이 있고 임금이 있어야 백성이 안심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오 그래 그러면 그대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승려들을 부역시키니까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만 이라도좀 쉬게 하여 공부를 좀 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야 못하겠냐 그래라 쉬게 하여 주리라 이랬어요 아... 그래서 낭파 스님은 비오는 날눈 오는 날눈 오는 날이 있죠 네. 쉬는 날은 공 다스리는 날로 해서 공 치는 날로 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고, 공 공부를 시키는 날이 됐어요 이게 그때부터그 아, 일반인에게는 잘못되어가지고 쉬는 날로 예. 또 빈대떡 먹는 날 요즘 같은 골프 치는 날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 스님에게는 공부시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원래 뜻이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아, 지금 네. 이제 공치다를 이제 알겠죠? 예예. 예. 그래서 불교가 잘못된 용어들이 지금도 많아요 네. 공치다치럼 쉬다가 아니라 공공부 쉬냐쉬냐다 슈냐,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판사판이 있죠 네. 죽자살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이 이판이고 살림하는 스님이 사판이에요 그거 야단법석 있죠 네.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야유에서 법회하는 것이 야단법석이야 옛날에는 절이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다 괴부를 걸고 바깥에서 법회를 했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아수라 있죠 네. 아수라는 천상의 신이란 말이야 근데 싸우면은 사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천상의 신이야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천상연분 있죠 네.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천번 부딪히는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는게 천생연분이야 일천천자를 써요 그래서 일천천자는 아주 많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스님들이 도성에 출입하게 되었냐면 고종황제 때 있죠 아 얼마 안됐네요 네, 고종황제 때 승려 중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게 된거예요 그게 뭐냐 1894년, 가보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예, 예. 그, 그 후에, 1896년에, 한성출립이 자유화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신앙이자유가 그때 돼요. 응? 그 때가, 대한제국에서 고종황제가 힘을 잃었을 때야. 그쵸? 맞아요. 명성왕도 예, 예. 살해당하고, 예. 그 때,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잖아? 예. 외놈들의 힘에, 역량으로 스님들이 사대문안에 출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치다도 그런 뜻에서 공치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바로 알고요 바로 실천하면 우리가 고생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나라도 틈틈이 됩니다 네. 코로나로 정말 어렵죠 아 너무 힘들어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조심하시고요. 약이 나올 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스님 감사합니다.